하하하하하하하하 <sociedad> <îneaining> <ınıantic> <Bud> <FIL licensed> 와 미쳤다 큰일 날 뻔했네 와 미끄러워 미끄러워 쫄래쫄래 안녕하십니까 조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위험했네 위험했네 바로 제공할 뻔했네 와새 바이크 타고 나와서 첫영상이 제공이라니 아, 끔찍하네. <웃음> 역광이라서 지금 막 보기 힘들겠네. 1월 1일입니다. 아, 1월 1일 새 천문 아웃풋 라이딩. 와, 뒤에 해 보이시죠? 1월 1일 첫해야 <웃음> 영하 14도인데, 와, 더다더워 오늘. 그 성민이도 이제 임도용 바이크 샀잖아요. 나도 새 바이크 개비했고. 기초했죠. 그래서 손나영이 기념으로 한번 모이자. 그랬는데 그게 하필이면 1월 1일이네. 그래서 오늘 신년 투어 겸 기초 투어 눈물 납니다. 감격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고 no. <웃음> 찬바람 때문에 <웃음> 와! 방금 넘어질 뻔한 거그왜 그랬냐면은 내가 아직 이 바이크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속에서 털털거릴 때 시동 꺼지면서 뒷바퀴 잠기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놓은 미끄러운 도로에서 뒷바퀴가 잠기니까 미끄러져 버린 거야 아 이거 발안 닿았으면 100% 제공이 었겠다 발이 닿는 바이크라서 사고를 면할 수 있었군요 제가 이번에 기초한 바이크는 지난번에 시승했던 스바르트필렌 401 21전식입니다 신차 같은 중고차 샀어요. 중고차인데 신차 같아. 키로 수가 1,830 키로뛴 거를 21년도 10월달에 출고를 했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두달탄 바이크. 이거 저것좀 이제 꾸미고 필랜 라이더분들은 더치 필랜이라고 하더라고요. 더츠 필렌 더티가 아니라 더티 <웃음> 아니야 더트 더트필렌이라고 하더라고요임도에탈수 있는 세팅으로 조금 꾸며가지고 올해는 아마 얘를 좀 많이 타게 될것 같고 소리 엄마하고도 온로드 투어를 SXR로 좀 다니고 북케논는 아마 팔게 될것 같고 네. 투어로구나 <웃음> 어? <웃음> 아, 바이크만 타면 재밌네, 또. 야, 그래도 따뜻해. 아, 지금 따뜻하니까 네. 탈만해. 아, 해. 아이 정도 와서. 돼야 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새벽부터 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맞아. 한번 타고. 아, 한번 타고 다시 내려오죠. 아, 한번 타보고. 예. 네. 저 체력 어떤가 한 보고. 예. 네. 일단 음. 되는 대로 한번 가 볼까요? 갑자기 또 오지? 말이야, 저도 오지 말이 <웃음> <웃음> 오케이, 오, 다시. 떻게 몇 써요? 아, 지금은 일단이지 어... 어. 어. 어. 어. 머리를 또, 또 붙어 있잖아 너. 어, 어, 어. 오케이. 어. 너가 본, 본, 그걸 붙는데만 계속 막 뻗어나기 때문에 떨어지네. 그래서 미끄러울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밀리거든. 어, 오케이. 그럼 투덜이지 뭐. 그러니까 항상 또, 그래. 그 정도로 떠도 돼. 충분해. 편안하게 어깨 힘 풀고 어지 그리고 편하게 또한려면앞쪽 땡크쪽으로 딱딱딱 딱, 딱, 딱, 딱 붙여 어 엉덩이도 거시기를 어, 땡크쪽에 딱 붙어 어 그러면 좀더 편해져 그러네 어 버리 좀덜 나로 뒤쪽에 무게가 덜 실리지. 어, 아, 아. 뒤쪽에 덜 실리게. 지는 그러니까, 어차피 날려도 상관없어. 아. 여기서 코너들 아. 부르부르, 무릎으로. 아. 아. 그러니까 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무릎으로 밀어. 밀어. 어, 왠, 아. 오른쪽으로 할 거면 왼쪽 무릎으로 아. 밀어. 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정민아, 조금 더 빨리 가도 될것 같아. 느리게 <웃음> 가는 게더 겁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아,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아. 그럴 수도 있어. 느리게 가는 게더 어색할 수 있어. 잘 탄다, 역시. 동일이. 조심조심. 서욕이 될것 같아. 어, 도가? 에강인들 물이야. 어, 잠깐만요. 빙통이. 도가 아파뭐 아, 여기. 여기. 이거 어, 완전히... 어. 밀고 가면 안 되겠지? 헛소리하지 마, 임마. 어, 이로 하면 되기는될것 같은데요. 네. 또랑이야, 또랑. 또랑, 조금이래, 조금 그냥 넘어가도 될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조심. 네. 어. 되겠냐?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아, 거, 시범과 부고 이렇게 좀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역시 그러니까좀 낫네. 그러니까 너, 그거 발차도 쓰못 들어. 아 절대 못들으아 <웃음> 물이 있구나. 아, 베이스아한 바퀴 돌고 있다. 지금 비벼, 비벼.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아,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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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웃음> 아, 거기 저 아, 오, 야 성민아,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못갈것 같아네. 안녕히 하나하나... 아한번해공신이 혹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아이 씨 타이밍 안 맞어 아직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됐어, 됐어. 속 계속 도속 계속 아속 아, 됐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겨 그렇지, 살짝 된게 살짝 그렇지. 아까. 어, 오. 어. 아이고. 정민아, 정민아. 어, <웃음> 글로 봐. 우리 정수로 안 가.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우리는 못갈것 우리는 틀렸어. 안 돼. 이거를 못지나갈것 같은데, 여기를. 야 여기. 나는 소바가 맞아 갖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못 올라가. 걸려, 걸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요 그러니까 저건 못 넘어가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 어, 아, 이렇게 하지 마. 아, 이렇게 하지 마. 하지 아, 이렇지 아, 이렇어 아, 이렇게 하 아, 이데 이렇게 하하이 <웃음> 아 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만어 조심해 뭐 타버렸어? <웃음> 어, 눈 많아요 오케이 조심해야돼요? 오케이 어, 여기도 리험지여기케이 오케이. 그냥 클러치로 바로 넘어갈게요 응. 와, 겨울에 타면 봄에 눈다듬게될 수밖에 없겠네 이거 이런 도 아니고 와 여기 장난 아닌데? <웃음> 수업 듣기로 했어요 일로 한번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나이스 <웃음> 아나 저기서는 땡기립 나... 아세요? 물에서는? 네, 오케이 거기서 탄력 한번 쭉 땡기고 잘하네 됐다 아 대단해 그래도 우리 와. 어드벤처! 어드벤처! 어드벤 <웃음> <어드벤처. 웃음> 야, 그래도 어디 기사 하나 안 맞다. 아, 진짜 아까 그몇 분을 옆으로 주웠는데. 너무 즐거웠어 아, 들어가세요 조심히 어, <웃음> 재밌다, 재밌어했다 네, 어. 네. 12월 31일에도 바이크를 같이 타고 1월 1일에도 바이크를 같이 타고 참 대단하다 우리도 들어가세요 오케이 들어? 네, 들어가세요 네. 오습니다첫 네. 플랜 401 사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인도 갔다 왔는데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복귀했습니다. 성민이도 데저트 슬레드로 가는첫 라이딩이었는데 몸개그를 보여줬던 것 같네요 음. 야, 그렇게 쿨할 수 있나 아. 각자 이제 바이크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고 내년에 봄에 날도 풀리고 하면 더 재밌게 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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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라서. 이게 뭐 고질병이라고요?